오소모키링 먼저 원형부터 시작해 볼게요. 짧은 쪽 끈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그대로 들어가서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걸어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그대로 감아서 이렇게 X자 만들어준 다음에 왼손 엄지로 눌러주실게요. 자, 여기서 흘러내린 실잘 감싸주시면은 왼손은 지금 준비가 다 되었고요. 오른손으로는 편하게 바늘을 쥐어줍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이거는 잡아주세요. 자, 원형 모양 일단 보시면은요. 기둥 한코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감긴 실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서 제가 이 실을 기준으로 제 몸에 가까운 쪽을 왼쪽, 오른쪽이라고 해볼게요. 바늘이 왼쪽 실을 걸어서 그대로 끌고 나와 주시면은 바늘에 실을 걸어준 모습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더 사슬을 한번 감아 빼주면은 이건 원형 코를 지금 잡아준 모습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비로소 우리 기둥 한 코를 세우실 수가 있으시고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형코, 일단 원형코는 이 구멍이 각각의 코예요. 그러면 이 구멍에 짧은뜨기를 8번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바늘이 그대로 꺾어서 구멍을 들어간 다음 자 이때 에는 들어가신 상태에서는 바늘이 실의 오른쪽에서 그대로 걸어서 끌고 나온 다음에 이때 끌고 나온 실을 여유있게 이렇게 기지개 켜듯이 여유있게 여유를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 실 걸어서 자 빼고 빼주시면 은 이게 짧은뜨기 한 코를 떠준 모습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7번을 더뜰 건데요. 짧은뜨기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 은 바늘이 먼저 들어가서 실, 오른쪽에 두고, 엎어치기. 그대로 끌고 나올게요. 어디만? 들어간 구멍만. 구멍만 나와서 그대로 여유 주시고, 이때 이 들어가기 전 고리보다 무조건 두배 이상 여유를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실 걸어서 빼고, 빼주시면 두 번. 같은 방법으로 여유 주시고, 세 번. 같은 방법으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을 떠줍니다. 자, 이제 짧은 쪽 끈을 그대로 당겨서 우리 계속 구멍에 떴던 이 구멍이 없어질 때까지 짧은 쪽 끈을 당겨주는데요. 요렇게 오므러지면은 원형 1단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첫코어 1단을 다 뜨긴 떴는데 사실은 원이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서 지금 보면 은 이렇게 머리 땅게 정확하게 한 코, 두 코인데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오른쪽에 두고 이번에는 그대로 빼고 빼주면 이게 빼뜨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문을 닫아 주었습니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대로 기둥 하나를 세워줍니다. 이거는 기둥은 어, 말 그대로 2 단을 뜨기 위해서 하나 기둥 받침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2단 보시면은 각각의 코에 늘려뜨기 8 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늘려뜨기는 여기 첫 코부터 같은 방법인데요. 우리 들어가서 짧은 뜨기죠. 들어가서 바늘 오른쪽에 두고 끌고 나와서 들어간 코만 자, 기지개 켜주고 다시 왼쪽을 걸어서 빼고 빼주는 거. 이게 짧은뜨기인데 각각의 코에 이 짧은뜨기를 한번더 해요. 들어가서 오른쪽에 두고 끌고 나와서 여유주고 다시 왼쪽을 걸어서 빼고 빼주는 거. 이렇게 각각의 코에 두번 떠주는 거를 늘려뜨기 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덟 번을 해줄 거예요. 다음 코는 그럼 벌렸을 때 바로 옆에 구멍. 여기죠. 그대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두고 끌고 나와서 기지개 켜고 걸어서 빼고 빼고 같은 방법으로 지금 떴던 코에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 주고 걸어서 빼고 빼고 다시 다음 코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두고 걸어나오고 기지개를 켠 다음에 걸어서 빼고 빼고 다시 지금 들어갔던 코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얘는 늘려뜨기 라고 했어요. 다음 코 여기 있죠.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 주고 걸어서 빼고 빼고 같은 방법으로 지금 떴던 코에 걸어서 늘려뜨기 지금 우리가 몇번 했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1단에 이 떴던 구멍으로 셀 거예요.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개수를 세주실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이 남아있는 거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 전단에 문 닫았던 거예요. 얘는 코가 아니에요. 자, 다시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요. 여유 주시고 그대로 걸어서 빼고 빼고 이때 좀 부드럽게 나오시려면 우리 손목을 이렇게 잘 꺾어 주시는 거예요. 바늘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손목이랑 이렇게 바늘을 방향을 꺾어가면서 뜨시면 은 조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8번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단까지 완성된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벌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 전단에 문 닫았던 거문연거문연 거예요 요게 그리고 첫코 처음 떴던 코 처음 떴던 코에 바늘이 그대로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빼고 빼주는 것까지 해줘야지 얘가 완벽하게 이렇게 딱 문이 닫힙니다. 해서 이렇게 원형 코가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같은 방법으로 두 장이 필요해요. 똑같이 먼저 자르고 한한뼘 정도 여유 두고 자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일단 놔두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얘는 지금 처음에 잘라져 있는 거죠. 얘는 그대로 지금 보면은 아직 고리가 이렇게 걸려있어가지고 요걸 정리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첫 코에 빼뜨기 했던 요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고 그대로 고리 걸어서 안쪽으로 빼고 그리고 이 고리 안에 우리 자른 실 있죠? 이 자른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당기면 고리가 없어져요. 이렇게까지만 일단은 해주셔도 돼요. 그냥 안쪽으로 숨겨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두 개를 직무를 붙여야 되는 건데요. 자, 서로 안쪽면끼리, 안쪽면끼리 만나도록 이렇게 포개어 두고요. 그리고 자, 우리 요 다음 코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랑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코. 어떤 위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코 개수가 같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같이 걸어서 빼고 빼고 한 번에 뺄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음 구멍은 그럼 이거랑 여기 코 같이 들어가서요. 실 걸어서 빼고 빼주는 거예요. 다시 다음 코도 같이 들어가서 빼고 빼고 같이 들어가서 빼고 빼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총 16코를 쭉 계속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바늘 넣고 바늘 넣고 실, 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오른쪽으로 항상 이렇게 엎어치기 하듯이 긁어 나왔었죠. 같은 방법이에요. 걸어서 쭉 빼고 빼고 자 이때 이런 꼬리 실들은 그냥 다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거나 번거로우시면 그냥 자르셔도 됩니다 저는 볼륨감을 살려고 리 이렇게 그냥 넣는 편이에요 자 다시 그럼 가볼까요 실 걸어서 빼고 빼고 실 걸어서 빼고 빼고 실 걸어서 빼고 빼고 이런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한 바퀴를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꺼졌어. 안 꺼진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한 바퀴 돌아왔죠? 그러면 모양 지금 좀 잡힌 거 보이시나요? 자 약간 쿠키 같은 느낌으로 얘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때 그러면은 실을 이렇게. 잘라서. 얘는 마찬가지로 이 뒤쪽으로 그대로, 우리 지금 방금 빼뜨기 했던 곳 있죠? 여기 뒤쪽에서 바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건데요 우리 키트 보면은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 돗바늘은 아마 추가 상품이었을 거예요 돗바늘이 없으시면은 바늘로 숨겨도 되는데 바늘로 숨기기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돗바늘이나 아니면 우리 이불 바늘 같은 거 있으면 이불 바늘 같은 걸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사이로 얘는 일단은 숨겨가지고 지금 가위로 얘는 잘라서 쭉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게 팔다리를 붙여야 되는데 팔다리 보면은 20cm 정도 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한 한 뼘이에요. 여유주고 한뼘 정도 잘라서 도안 그대로 들어갈 건데요. 어, 직물과 직물 사이면은 어딘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기준 정하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직물과 직물 사이, 여기 사이에요. 사이를 들어가서 바늘을 넣고 8칸 건너서 나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칸 건너서 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여기가 오 여기네요. 이게 한 번에 저처럼 이렇게 나오기가 힘드시면 은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가도 될것 같아요. 저도 한 번에 하긴 좀 힘들어서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가겠습니다. 다시 다시 맞나? 1, 2, 3, 4, 5, 6, 7, 8 여기 어.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음? 음. 이렇게 해서 나와주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팔이구요. 그리고 다시 20cm 정도 잘라서 팔 연결 한 곳에서 두 칸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 두칸 지나서 일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또두 칸을 건너요. 하나, 둘 건너서 일로 나오면 되네요. 그러면 얘는 다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묶어서 약간 팔같은 느낌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묶어서 다리 같은 느낌 만들어 주시고 끝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음, 잘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완성됐어요. 자, 우리 위쪽 부분에 고리 걸고 고리가, 어, 됐다. 고리 걸고 그리고 링 걸어서 오므려주시면 되고 택은 이 사이에. 같이 반 접힌 채로 반 접힌 채로 넣고 이 고리 안에 벌려서 끈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시고 음. 자 이제 그러면 순간접착제로 원하는 위치에 눈을 달아주면은 끝이에요. 응? 응. 다시 이렇게 하면 오소모 키링 완성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도안에 어, 네모 모양이랑 세모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1단까지는 똑같은데요. 2단에서 늘려뜨기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2단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